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빅통외과 원장 반호경입니다. 네. 일단은 코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 수술 전 모습을 보면 은어 네, 네. 그냥 작죠? 콧대가 <웃음> 낮고요 아 그리고 코끝이 살짝 들려있는데 음. 코끝이 들려있다는 거는 결국 코가 그냥 작다는 이야기죠 음. 이렇게 딱들려있는 음. 그렇죠, 그렇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래서 음. 이런 경우는 이제 그코 사이에 원래 비중격 연골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약했어요. 물렁물렁하고 당당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코끝을 내리는 데 제일 초점을 두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피부가 늘어날 여분이 있으면 은 조금 앞으로 당겨서 코끝을 높이고 실리콘도 한 5mm 정도의 두께의 실리콘을 넣어서 술 전후 차이에 최대한 변화를 주려고 했습니다. 좀 있죠. 네. 코가 짧고 약간 뭉툭한 느낌. 예 맞아요. <웃음> 세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가 네네. 높기도 하지만 또 얼굴 이 광대 부분이 상대적으로 네네. 뒤로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코가 높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이죠. 아 예. 어 있죠. 사실 코 수술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어 눌리거나 붙이면 안 됩니다. <웃음> 그럼 술 드시는 건 정말 자제해야 어, 합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술보다는 그 술자리에서 뭔가 예. 있을 이벤트가 안 될까요? 예, 처음면안 됩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는 이제 그니까 이제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음.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붓기나 그런 것때문에 신경이 쓰여 가지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달라진 모습을 자랑을 하려고 음. 막 약속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웃음> 네, 그러니까 다좀 조금만 한, 한 3개월 정도만 조금 자질하시고 좀 천천히 회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는 음. 충분히 잘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의 원장을 맡고 있는 임정수라고 합니다. 어, 오늘 한 수술은 이제 위트임이랑 네. 뒷밑트임이라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눈 이제 안쪽 우리가 앞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쵸? 뒤를 뒷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지금 몽고주름이 굉장히 강해서 음. 앞이 좀 막, 막히고 답답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쌍꺼풀 라인도 너무 음. 갑자기 확 들어가 버리는 그런 흔히 앞머리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올리면서 음. 좀 부드럽게 음. 이제 위관을 조금 좁히게 하면서 음. 눈의 모양을 좀더 답답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뒷미트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뒷트임이랑 밑트임을 어, 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측이 돼서 또 본인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그렇게 수술을 해줬습니다 음, 특별히 뭐 관리하거나 주의사항 같은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뒷미트임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이제 흰자 위에 우리가 이제 자 위에 빨갛게 멍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그게 한번안 그러니까 생길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는데 한번 생기면 그게 한 2주 정도 가요 아 네, 그래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는 게 음. 그게 이제 저절로 흡수가 되면서 2주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놀라실 수 있죠 뒷미테임에서는 그냥 회복 과정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죠 네 오늘 수술 받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 본인도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저도 많이 기대가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